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마침내 퇴직하게 되면 답답한 경우가 많죠. 특히 매달 따박따박 나오던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소득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더욱 답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례는요. 60세이고 얼마 전에 퇴직했던 분입니다. 자, 이분 케이스가 그런데 다행히 집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도 은행 부채가 있죠. 주택담보대출. 아시다시피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한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금리가 오르기 때문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서울 강북 쪽에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가 있는데 주담대 대출이 3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금 매달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최근 150만 원까지 크게 뛰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 전에는 100만 원도 못 되던 것이 이제는 150만 원까지 크게 뛰었다는 라 이야기죠 더구나 직장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국민연금도 차곡차곡 쌓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60세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63세가 되어야 합니다 3년 정도 공백이 있는 셈이죠 물론 더 일을 할수 있습니다. 비록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다른 일거리를 찾을 수는 있죠. 하지만 오랫동안 직장 생활에 시달렸기 때문에 조금 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분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3세가 되기까지 상당한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답답하죠. 자,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분의 현재 재정행편이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 아파트 강북 쪽에 10억 원이 있고 부채 주담대가 3억이고 원리금 매달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150만 원 정도입니다. 또 은행에 목돈 1억 원이 예금되어 있고 오래전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는데 그때 1억 원 그때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1억 원으로 가입하고 지금까지 매달 약 17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0년 만기로 다음 달에 해지할 수 있는 즉 해약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 하시고요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1억 5천만 원 받았고 IRP 계좌에 그대로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분의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63세부터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150만 원 정도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분의 월 생활비 지출은 얼마가 될까요? 대략 300만 원 정도이면 생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소득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퇴직한 이후 월급은 없죠 첫 번째 아까 가입했다고 하는 보험회사의 상속형 적시연금에서 17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은행에 있는 예금 1억 원을 꺼내 쓸 수는 있으나 은행 예금 1억 원은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년짜리를 계속 돌렸는데 아직 두세 달 남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의 지출은 월 생활비 300만 원 그리고 주담대 은행대출 원리금 150만 원, 무려 4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까지 다 포함해보면 매달 430만 원 정도의 적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쓰면서도 답답한 상태이겠죠. 물론 뭐라도 일을 할수 있겠으나 지금은 오랜 직장생활에 지쳐서 조금 쉬는 상태, 쉬고 싶지만 이 같은 재정구조 때문에 소득보다 지출이 훨씬 많으니까 쉬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매우 답답한 상태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대직연금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IRP에 수령한 상태이죠. 자,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에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돈입니다. 당연히 써야겠죠. 자, 그래서 이분께는 퇴직연금에서 매달 150만 원 정도를 수령하자라고 이야기 드렸고 매달 150만 원씩 수령해도 남아있는 돈이 있겠죠. 그 나머지 돈은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매년 3%에서 4% 정도 기대수익률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용하자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1억 5천만 원을 매달 150만 원씩 인출한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돈은 3 내지 4% 정도로 보수적 안정적으로 운용한다 하면 최소 10년 이상은 대직연금에서 150만 원은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자, 이런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죠. 이 아파트의 주담대 대출 원리금 상한 150만 원은 지금 이분의 형편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돈이죠. 그런데 다행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시가가 10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구입했던 당시 구입 당시의 매입가에 비하면 매덕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고 오시는데 이분의 경우도 아파트를 파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할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칫값은 항상 사이클이 있죠. 오르기도 하고 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집값은 고점을 찍고 조금 빠지는 추세죠. 자, 이분은 그래서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할까? 팔까라는 고민을 해오셨는데 저는 이분은 너무 젊기 때문에 아직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는 라 생각이 들고 대신에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라 의견을 드렸죠. 물론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거나 아파트를 파는 거나 지금 이분 경우에는 구입 당시의 가격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택연금보다는 아파트를 파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대출 3억 원이 사라집니다. 당연히 원리금 150만 원 이자 부담도 사라지죠. 자그 다음에 이런저런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1 0억원에서 전세 한5억원 정도를 감안해서 일단 전세로 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집을 구입하기에는 조금 좋은 시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나중에 집값이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집을 구입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때는 꼭 지금 현재 10억 또 지금 빚을 주담대 대출금을 갚고 난 7억이 아니더라도 뭐 빌라라든지 조금 눈높이를 낮추어서 살만한 집을 장만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원리금은 15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더구나 집을 팔고 5억 원 정도의 전세로 옮기니까 2억 원 정도의 여유도 확보되었죠 세 번째는 상속형 적시연금입니다 만기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매달 17만 원 정도 받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약하는 것이 더 다른 기회를 찾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해약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보면 이분의 금융자산 총액은 기존에 있던 예금 1억, 그 다음에 적시연금을 만기가 되어서 해약하면 다시 1억, 총 2억, 거기에다가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고 남는 여윳돈 2억 해서 총 4억 원의 금융자산이 생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까가 관건이죠. 우선 이분은 퇴직금 IRP에서 매달 15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150만 원 정도를 확보하면 되겠죠. 자첫 번째는 이분의 경우 배당형 상품 매달 따박따박 연 5% 정도가 기대되는 배당형 상품의 2억 원 정도를 가입하면 어떨까 하고 권해드렸고요. 제가 방송에서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배당형 상품은 은행 예금이 아닙니다. 투자성 상품이죠. 당연히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투자 상품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투자성 상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가장 높은 등급, 즉,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또 손실 위험도 클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 주식형 상품이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등급 안정성 상품이라고 하죠 많은 이익을 기대하지 못하지만 손실도 적은 자, 그런 상품이 3등급입니다 주로 채권 상품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3등급 제일 낮은 등급과 최고 등급 사이에 중간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배당형 상품들은 안정, 낮은 등급 사이에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우선 매달 배당은 경제 사정하고 거의 관계없이 일정하게 매달 따박따박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은행예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은행예금은 1년이 지나야, 만기를 채워야 그 이자가 나오는 것이고 매달 나오지도 않죠 근데 이제 배당형 상품은 매달 나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 달만 맡겨도 연 5% 정도의 이자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투자성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품이라 하더라도 원본의 변동성은 있고 이 변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변동, 즉 오를 때 적게 오르고 떨어질 때 적게 떨어지는데 이건 역시도 자본주의는 평균적으로 상승한다고 라 생각할 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성적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투자는 1등급이든 2등급이든 3등급이든 상관없이 여윳돈으로 해야 된다 이점또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이억 건을 배당형 상품 미국 ETF 포트폴리오 재건형 ETF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 그 상품을 통해서 한 5%만 배당에서만 기대하면 1년에 천만 원 정도 그렇다면 월 80만 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겠죠 자세 번째는 이제 저축은행 적금 1.5억 1억 5천 정도를 저축은행 적금에 넣어라 요즘 적금 금리가 높으니까 그래서 한 1.5억 1억 5천 정도를 저축은행 적금으로 넣고 자 그렇게 하면 이따가 다시 소득의 재구성해서 이분의 소득이 월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드리겠지만 저축은행 적금은 1년이 지나야 그 이자를 받겠죠 자 그것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얼추 이분의 생활비는 준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총 4억에서 2억 원은 배당형 그 다음에 1억 5천 은 저축은행 1년짜리 적금에 넣으면 5천만 원이 남죠 바로 이 5천만 원을 CMA 하루만 맡겨도 적금이자 정도는 나오는 CMA의 예비자금으로 넣고 항상 모자라는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5천만 원 정도를 예비자금 CMA에 넣어둡니다 자 그러면 매달 기대할 수 있는 월소득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자 이제부터 이분의 소득의 재구성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분은 퇴직하기 전에 17만원 월급 외에는 17만원의 상속형 적시연금밖에 없었는데 자 그것 해약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추가 소득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첫 번째 퇴직연금 IRP에서 150만원 두 번째 배당형 상품에서 80만원 정도 자 그렇게 하면 이두 가지에서 230만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고 자 생활비가 300만원이죠. 자, 그랬을 때 매달 70만원 정도 적자가 나옵니다. 집을 팔았으므로 원리금 주담대대출 원리금 150만원은 사라진 상태. 어쨌든 이분은 매달 230만원 정도의 소득이 기대되고 생활비는 300만원 정도 나가니까 그래도 70만원 정도 적자죠. 이 70만원은 어디서 사용한다고요? 앞서 5천만 원 정도는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c m a 의 예비자금으로 넣어두자 이렇게 이야기 들었죠. 그 돈에서 매달 70만 원 꺼내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국민연금도 수령할 수 있고 또 정기예금 1억 5천도 1년이 지나면 또 이자가 나오는 등등 지금 큰 돈이 지출된다. 첫 번째 이분은 최초로 상담하러 오셨을 때 400만 원 넘는 돈이 지출된다 그 부담감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지출보다 소득, 소 지출도 줄이고 소득도 확늘리다 보니까 매달 70만 원 정도는 내가 준비된 돈, 즉 예비자금에서 인출하는 것이 그닥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63세 이후에는 국민연금 15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거죠 자, 국민연금 15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분은 IRP 퇴직연금에서 150만원을 수령하는데 나중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연금 수령액을 훨씬 더 낮추고 남아있는 돈을 계속 더 안정적으로 불려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퇴직연금을 훨씬 오랫동안 수령할 수 있다 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분의 퇴직연금 수령을 150만 원을 계속 한다고 전제할 때 63세가 되면 그때 총 소득은 380만 원이 되고 그때도 월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오히려 80만 원의 여유돈이 생기는 셈이죠. 물론 이분은 오랜 직장생활 때문에 많이 피곤했고 조금 쉬고 싶고 그래서 조금 쉬면서 다시 기력이 회복되면 적당한 소득활동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히든카드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전세로 옮겼습니다 나중에 집을 사게 되면 지금 5억 원 전세 자금을 다시 5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나중에 이분이 65세, 70세 정도에 그것을 활용해서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이분의 월소득 구조는 훨씬 지금보다 더편안하지겠죠 자 그랬을 때 나중에 이분이 사용할 수 있는 월 연금은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금 IRP 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목돈을 활용한 배당형도 있다 이런 등등을 잘 조합하면 이분의 노후 은퇴생활은 불편함 없이 아주 편안한 노후를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퇴직을 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분에 대한 재산과 소득을 재구성해 보았는데 물론 경우는 동일하지 않겠지만 얼추 비슷하게 적용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상담 사례뿐만 아니라 노후 재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전화 025360 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 자문을 검색하시고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